택시 어떤 맛일지 궁금해서 사바시엄 자가 엄청 많아 좋아, 어날씨 좋구나 날씨 좋으니네딱새먹 좋은 날씨새오 시원하겠다 신들도 타도 되는 밖에 뛰어가지 말고 쉬고요. 슬먹으래 와, 애기들 좋아하겠다. 아주 신나겠어. 놀지 않니? 어, 어. 하잖아 어. 김치! 아이고 나야 도전! 할수 있다